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제 남자 파우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두고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저번 날에 4월에 하울에 이것저것 많이 샀었잖아요 근데 그 하울도 있고 그 전에 산 것도 있고 그것만을 이용해서 스킨케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 후기? 제형, 느낌?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세안을 하고 와서 지금 굉장히 얼굴이 좀 건조해요 그래서 저번 날에 제가 처음에 샀었죠 그래서 4월 하울 때 보여드린 요거 아로마티카 오렌지 토너예요 오렌지, 토너. 오렌지 토너를 오렌지 토너 추천했는데 그 이유는 아가가 3%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적절한 수분 관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습 효과도 줄 수가 있는 제품이어서 되게 이 오렌지 토너를 추천하면서 저도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텐데 제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제형이에요 이렇게 물제형이고 이걸 제가 어 같이 사면은 이렇게 솜이 들어있거든요 솜으로도 한번 닦아보고 했는데 저는 솜을 제대로... 뭐지? 제대로가 아니라 계속 막 쓰는 편은 아니에요 일주일 한두 번 정도 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손 때문에 또 피부가 자극하고 벌개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늘은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덜 면은 꽤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물 같은 제형인데 향은 되게 뭐라 그러지? 되게 약간 좀 무거우면 무겁다고 할수 있는 오렌지향이에요 오렌지향 근데 그 오렌지향이 뭔가 어 만 오렌지 향이 아니라 약간 좀 무거우면서 이게 무슨 약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의 제형이 약간 뭐랄까? 저도 이거를 바르면서 느낀 게 이걸 바르면서 물 같았잖아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어 왠지 너무 물 같아서 좀 보습감이라던가 뭐 그런 게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형이 이렇게 물 같음에도 불구하고 발랐을... 발르고 난 다음에 보습감이 상당히 있어요. 꽤 있어요. 꽤 생각보다. 일반적인 물 제형으로 된 그런 스킨 토너에 비해서 바르고 난 다음에도 예, 약간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끈적거리다고 해야 되나? 살짝 살짝 그런 정도로 약간 예, 끝 마무리가 보습감을 남겨 줘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항상 어, 그 다음으로 요근래 들어서 이베데는 세럼을 썼었어요 입에 대는을 샀는데 어, 랩노에서 썼었었죠 저는 이렇게 진짜 엔간하면 이렇게 어, 피부 관리하는데 이런 제품을 한 통을 이렇게 빨리 써본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기도 하고 보통 3분의 2 정도 썼었을 때 거의 대부분 버려요 다 돼서 하도 이것저것 좀 써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써서 저번날에 하울에서는 제가 어,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림노에서 나온 이대로는 토너를 샀어요 토너를 그래서 이 토너를 살 건데 제가 지금 방금 어, 아로마티카에서 사온 토너를 발랐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실상 이거는 어, 약간 에센스 급으로 살려고 산 토너예요. 그래서 농축 토너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이 대비는 세럼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은 한데, 이렇게 약간 물 같아요. 이렇게 물, 물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데, 어 제가 앞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아하 3% 쓰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쓰면은, 어, 자극하지 않나요? 이랬는데, 제가 이대베논 성분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전에 민감성 피부 케어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대베논 성분 자체가 굉장히 저자극이에요. 저자극이고, 여기서 랩노에서 같이 섞은 화이트닝 200 기능을 발휘하는 알파비사 오도 굉장히 저자극으로, 어, 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아하 같은 경우는 바하랑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10% 뭐 15% 이렇게 나온 제품도 있기 때문에 지금 3%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각질 제거 효과는 어미하다고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각질을 관리해주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드하게 데일리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품은 이거 토너를 썼고요 그 다음에 랩노에서 나온 이걸로 에센스 대용으로 썼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토너고 이것도 토너지만 어, 이거를 에센스 대용으로 쓴다고 해도 약간의 어,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분은 이렇게 꼼꼼히 있거든요 근데 이 수분은 좀 보습을 확실하게 안 해주면 바로 날라갈 수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날에 4월 하울 때 사온 이 크림을 쓸 거예요 플로랑스에서 나온 아르간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뜯어서 보여드렸어요. 제형을. 그래서 생크림 제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되게 굳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향은 약간 좀 파우더리하면서 그런 향이고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저는 그냥 손톱 이거 위로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형은 이렇게. 생크림 같죠? 되게 생크림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유분기가 굉장히 좀 있으면서 지금 저같이 에센스 대신에 토너를 사실 썼었잖아요 그래서 크림을 약간 더 이런 제형을 써서 보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림성은 되게 좋아요 체온에 녹는다고 해야되나 이렇게 바르면은 체온에 녹는지 아니면 발림성이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아르간 크림이다 보니까 이게 금방 온도에 따라서 제형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괜찮아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아르간 크림이라고 해서 오일리해서 막 되게 엄청 막 부담감 있고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그냥 영양크림 약간 무겁지 않아요 영양크림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도 무겁다는 편에 속하지도 못할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아르간 수분크림 정도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수분크림보다는 약간 무거운 제형이에요 하지만 영양크림 흔히들 부모님들 이렇게 어머님들 쓰시는 그런 영양크림들 수준만큼 유분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유분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발랐는데가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세 개만? 지금 하나 둘세 개만 발랐거든요 세 개만 발라서 사실 저녁 케어는 이제 이걸로 끝을 낼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거 제가 3월 하울 때 아마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니언즈 비타민C 슬리핑팩이에요 그죠? 이 팩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시켜 드리냐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슬리핑팩 시리즈가 근데 수분을 가득 함유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있고 이거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지금 바를 것도 아닌데 왜 가져와서 언급을 하느냐 이 팩이 까보면은, 요렇게 돼있어요. 약간, 안 보이나? 이렇게, 노란색 젤리처럼, 이렇게 막 탱글탱글탱글 탱글, 탱글, 탱글 젤리처럼 돼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모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떠서 보여,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입자도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보이려나? 제가 살짝 펴 발라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이런 노란 입자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슬리핑 팩이에요 보면 은 여타 다른 슬리핑 팩과 다름없이 어? 물 같은 제형인가? 어? 젤리 뭐 약간 젤 제형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젤 제형이 맞긴 해요 젤 제형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을 이런 거 있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렇게 발라져 있죠 이막 이 이런 젤리 같은 막이 젤리 같은 막이 얼굴을 쫙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기존에 나와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슬리핑 팩과는 달라요 슬리핑 라네즈를 예를 들게요 그거는 진짜 가벼운 타입으로 바르면 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무거움도 없고 산뜻하게 슬리핑 팩으로 쫙 돼요 근데 이 팩은 달라요 약간 얼굴에다가 이렇게 지금 반짝이는 거 있죠? 이렇게 반짝이는 이거. 이걸 거이한겹 씌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만약에 발랐으면 얼굴이 일단 굉장히 사용감이 무겁게 느껴져요 사용감이 무조 무겁게 느껴지고 일단 이 슬리핑팩은 지성피부한테 비추천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100% 지성피부가 이용하면 은 트러블이 생길만한 그 정도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겟이 비타C, 이러면서 비타민C하고, 뭐, 탄제린 들어가 있어서, 뭐, 밝은 피부로 케어하는 슬리핑 팩이라고 이제 뒤에 설명이 써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성 피부는 추천드려요. 건성 피부는 추천드리는데,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하면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닐 거예요. 이 피... 이게 이렇게 막이 씌워지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마르면서 무겁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슬리핑 팩이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감이 무거워서 약간 뭐한개 이렇게 쌓여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 팩은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악건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팩을 쓰시면 굉장한 보습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탄제린 성분과 이것저것 돼 있어서 안색을 환하게 개선시켜주고 약간 미백작용도 있는 그런 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타 슬리핑팩 같은 경우는 보통 지성피부가 이렇게 딱 쓰더라도 깔끔하게 흡수가 되면서 그렇게 발림성이 괜찮은 편인데 이 올리브영에서 나온 미니언즈 비타C 슬리핑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여기저기 추천을 해드린다면 지성피부이신 분들이 저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뭐 슬리핑 팩을 써서 뭐 관리를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저는 뭐라네즈나뭐 이런 거 가서 가벼운 제형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올리브영에서 나온 이팩 같은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지성 피부한테는 그리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용감이 일단 너무 무겁고 어 성분 자체도 그렇고 쓰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썼다고 하면 지성피부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공 어, 막혀서 여드름 올라오고 트러블 올라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하울에 샀었던 이니언즈 때까지 같이 보면서 어, 리뷰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 제가 산 제품으로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아르간 크림 발랐어요. 저는 오늘 그리고 미니언즈 피타씨 팩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 그 중에서도 아주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점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의 블로그 있는 부분도 가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